사는 것과 치열하게 사는 거이 차이를 모르면 자 굉장히 고달퍼 집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 쌤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가져봤고 또 열심히 굉장히 살아왔어요 학창시절 내내 지각 한번 하지 않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누구보다 먼저 9시 출근이어도 8시 7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 지옥철이라 불리는 그 전철 속에서 부대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포만감에 취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감을 얻었었어요. 주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달 전, 일주일 전만 해도 업무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출난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책상을 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없어져요 그렇게 퇴직을 하는 선배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시간 다 쥐어짜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나올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정해 놓은 어떤 규칙이 라든가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을 규칙이나 질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내 뒤에도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시간 잘 지키고 출근 열심히 하고 자 야근 좀 해주는 거 이걸로 내가 열심히 산다는 그 착각에 빠지면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한한건치열 살기만 하다 보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기한한 건 내가 압축 있게 치열하게 살면 어느 순간 덜 치열하게 살아도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달리기도 조금 잘하고 보고서도 좀잘 쓰고 누군가가 대화를 조금 잘해요. 내가 큰 노력 없이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잘하는 것들에 심취해 있다 보면 항상 소위 우리가 말하죠. 옆집 아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결국에는 나이 먹고는 돌아보니까 없어요. 모든 능력치를 평균 키 맞추기를 하다 보면 은 내가 특출난 게 하나가 없다 보니까 넓게 내가 모든 거에 발을 담가 가지고 벗어나지 않게끔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단순히 밑보이지 않고 어딘가에서 튕겨 나가지 않을 정도만 딱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 앞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데 그 너머에 내가 원하는 광경이 있고 어떤 목적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까치발 들어가지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담벼락이 내 키보다 살짝 높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까치발로 섰다 말았다 계속 고개 들었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근데 보일랑 말랑 해요. 그 앞에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군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똑같이 계속 까치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내가 사다리를 가져오던 한번 점프를 뛰던 해가지고 빨리 그 목적물을 한번 봐버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가지고 내할 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앞에서 영양가 없는 잡담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저 앞에 뭐 보여요? 자, 저 앞에 뭐 보이나요?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거 그냥 귀담아듣고 고개를 끄떡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자 사막에서 죽는 이유가 단순히 자 온도가 높아서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요. 어느 방향,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열심히 걷긴 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살았는지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가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3자가 됐다 생각하고 사진기 하나 들고 있어요. 제 3자가 돼서 내 모습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내 모습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찍은 사진을 내가 현상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아도 피곤하고 치열하게 살아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건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요. 하지만 치열하게 살면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덜 피곤해집니다.